절판 마케팅은 지금 이번 2020년 12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매년 있었고, 음. 분기마다 있었고 저번 달에 뭐 절판이다 뭐 부해지한급형 뭐 바뀌고 뭐 어린이보험 다고 보험료 다 인상될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보험을 판매가 됐어요 음. 근데 지금 아직 저희도 전사 상품이 다 비교가 안 됐잖아요 네네.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음. 근데 촬영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설계해 보시고 네. 어, 해본 결과 2020년 대비해서 응. 2021년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는데요 응. 아직까지 확정이나 안정화가 안됐어요 오히려 2020년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 회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2020년에 그 회사에 손해율이 없었던 거. 그렇죠 네,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네. 이제 보험료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상품마다 달라요 그리고 나이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음. 2020년에 고객님 상담하던 분을 이어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음. 보험료가 더 떨어졌던 부분이었고 음. 그리고 담보가 좀 많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더 그, 좋아진 부분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는, 저는 사실 2020년 연말에 벌판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 왜냐면, 하 벌판 마케팅은 지금 이번 2020년 12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매년 있었고, 음. 분기마다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사실은 고객님들이 많이 좌지우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일이 공지되는 거를 좀 설계사한테 어느 정도 들어보시고, 응. 크게 달라지는 이슈가 아니라면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응. 절판이라는 소리를 매해 듣고 있는 요 응. 매해. 저번 달뭐 말일에 계약을 했거나, 급하게. 어, 뭐, 일, 일주일 내에 막, 막, 해가지고 가입하셨던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오늘 꽃이 많이 나네. <웃음> 네. 네. 뭐, 설계사 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좀 귀찮더라도, 제가 고객님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보험사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안보별로다 비교를. 음. 시트 같은 걸로. 네네. 네. 음. 그래서, 어, 이 회사는 유사암 삼천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만, BA 회사는 다른 담보가 좀더 한도가 많이 들어가니 유리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는 얼마고 납입면제는 얼마고 이걸 다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음. 막 이렇게 화을 띄시더라고요 한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웃음> 아니, 많이 드렸어요 야. 많이 드렸는데 어 근데 저는 그거예요 조금 그렇게 고객님들이 요청을 하셔도 돼요 음, 음. 왜냐면 보험가입 한번 하면 그 뒤집어 엎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그 보험료 손해보는 거다 고객님 몫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어, 믿고 가입할게요 라든지, 음.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지, 그 설계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음. 고객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음. 또 그렇게 한번 본인이 여러 가지 회사 걸 받아서 설계사가 너무 바빠서 담보별로 다 비교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음. 본인이 비교를 하시는 게 저는 좋거그요 저도 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팁은 사실 뭐, 알려주셔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안 하시는 설계사들이 거의 90%예요. 음. 종합적으로 좀 브리핑 해줄 수 있는 네네. 설계사를 만나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상담하다 보면 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기존 보험 내역을 좀 조회를 하거나 기존 증권을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가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아니에요. 그냥 요거 설계한만 보내주세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반 전문가라고 음.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거의 뭐 여기서도 받으시고 저기서도 뭐 받으시고 그런 게 음...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그것 좀 비추천드리는 네,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이 설계사한테도 받고 이 설계사한테도 받고 싶다면 네. 이분한테도 증권 보내드리고 그렇죠. 이분한테도 증권 보내드려서 그렇죠. 어, 기존 보험에 내가 업사이클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안 그러면 기존 보장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걸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를 종합적으로좀 판단 받는 게 좋지 네, 네. 아무리 그... 고객님들이 이 유튜브 보시고 음. 뭐 블로그 많이 보셔가지고 공부하셔도 음.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 있어서 말씀드린 분이기도 한데 이전에 음. 태어봉 영상 때도 그렇고 그냥 궁금하니까 설계한만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비추천, 정말 시간 낭비고 설계사를 제대로 선택을 하셨으면 이 설계사가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나한테. 정말 딱 짜임새 있게 추천을 해주는지를 보시려면 증권을 다 보내셔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는지를 보셔야지 음. 보험상품은 쇼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그것만 산다는 개념보다는 음. 나한테 어떤 보장을 대시해줄수 있는지를 꼭 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안타까운 부분 고객님들 계셔서 그래요. 여기서도 설계한 받아 보시고 여기서도 설계한 받아 보시고 정말 설계 많이 받아 보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아, 어 그래. 이, 이 사람이 그냥 마지막으로 제일 내가 귀찮게 했는데 제일 잘 응대해 줬어.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게 고객님들한테 장기적으로 어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음, 보험사 돈 벌어 주는 말로. 네. 자 오늘 뭐이 영상 보신 분들은 뭐반 전문가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보시고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품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이 보험료를 비교해야지 뭐 보험료 비교해주는 영상은 진짜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다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회사가 좋다 이게 아니라 어 이런 기준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더 잘하시겠지만 네. 예. 보험 전문가로서 박지영 팀장님이 앞으로 목표가 좀 있으시죠 저는 보험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라는 사람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조금 더 제가 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상담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는 설계를 해드리고 싶다. 이게 저의 이제 주관인 거고 네, 그만큼 팀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조금 더 양심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꼼꼼하게 이렇게 상담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좀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시신 와중에 네. <웃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고객님들 보상관리 진짜 잘해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그만큼 힘드실 거예요 고난의 맞아. 길을 네. 네. 네. 선택하신 만큼 음. 그만큼 또 의미가 있으실 거라고 음.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업계선배로서 응원을 하고 다음번에는 보상 사례? 네. 네. 그, 태아보험 뭐, 어린이보험 보상 잘 받는 방법. 어. 네. 아, 이거, 이거 너무 영업 노하우인가? 네. <웃음> 안 해주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시니까. 음. 어, 귀한 시간 내줄 수 없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다음번에 네.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